요새 뭐 조마조마합니다. 지금 뭐이 전세계적으로 보물바와 보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지금 뭐 사례론판을 걷고 있는데 아 우리가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서 잘 흉내내야 될것 같습니다.